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 시공업체 선정 방법 또는 건축주들의 업체 선정 방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면 설계와 공사업체 등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건축주들이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선정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 같은데 최근에 만나본 몇 분의 건축주들도 바로 이 업체 선정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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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주택 등을 건축하는 데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설계와 공사를 담당해주는 전문가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건축은 다른 어느 일보다 엄청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일인데다 바로 설계와 공사가 이런 자금과 시간을 좌우하며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의사나 약사 등과는 달리 어쩌다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전문 분야에다 또 이러한 업체들은 현대나 삼성처럼 대기업도 아니고 세상에 잘알려지지도 않은 소규모 업체에서 담당을 하다보니 내인별리도 없고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건축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과 인식이 팽배해서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거나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등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떠들고 하필이면 지난번 만났던 어떤 상담자들은 과거 집을 짓다 실제로 잘못된 전문가와 업체를 만나 고생을 했던 경험까지 있었다니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근거가 없거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어떻게 능력과 신뢰성을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전문가라는 저도 제가 건축주가 되어서 실제로 느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사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사용자가 되어서 각자의 입장을 경험해 보면서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과 사용자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다는 것으로 저도 당시 위에서 언급한 똑같은 염려와 걱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건축 전문가가 이럴 정도이니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일반 건축주들이야 오죽이나 하겠느냐는 것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전문가나 시공업체를 선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즉 실력이나 특히 성실함 등이 믿을만 하냐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또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상담한 건축주들은 과거에 건축을 해보면서 아는 사람을 통해 만은 업체가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뢰를 깨뜨려 실망했던 경험 때문이라거나 또 소개로 만난 설계자가 자격도 없는 데다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탓으로 더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플랫폼 업체와 상가주택 등의 특성에 관한 것인데, 이로말미암마 소위 건축플랫폼이라는 건설관리업체를 통해서 설계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들은 근래 들어서 새로 생긴 업체들로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설계와 공사 견적 등을 비교해주는 등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 같은데 아마 건축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건축주들에게는 이런 업체의 도움이 필요해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즉 이러한 업체와 상담을 해보는 건축주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건축플랫폼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등록한 설계사무소나 건설업체들에게 기본계획이나 공사견적을 참여시켜 이 가운데서 나름대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준다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는 사실상 일종의 CM이나 PM 업무 중 일부분이라 할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와 상담을 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참여한 설계사무소에게도 기본계획비 즉 가설계 비용이 필요한데다 그런 설계업체의 성실함 등의 신뢰가 없었다거나 플랫폼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도 많기도 하고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설계비나 공사비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 더욱이 설계나 시공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이 플랫폼 업체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그런 업체가 건축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업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또 건축주로서는 그런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러한 점에서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설 관리 시스템은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해당 업무에 적합한 설계나 시공업체를 선정해주고 합리적인 설계 관리와 공사비 검토 공사관리 등 제대로 된 CM이나 PM 역할을 통해서 건축품질 향상, 건축비 절감 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에 어울리는데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CM이나 PM 전문 건설관리업무를 하는 업체는 대표적인 것이 한미파선스 등 여러 회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 네번째로 개선된 건축환경과 건축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설계나 시공업체 선정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거의 전재산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다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시중에 떠도는 지나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문이 아닐까 이해는 하면서도 사실 이러한 상담을 할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말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 비단 건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사의 대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과거의 건축 분야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건축이란 워낙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절차도 복잡하고 또 건축에 참여하고 관련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보니 그런 것이 아니냐고 치부해버릴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이 개선된 최근의 건축환경과 건축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가주택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이 과거, 집장사등 무자격자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 등에서 건축을 전공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가들에다가 특히 이제는 웬만한 공사는 종합건설면허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이제는 설계나 감리보증보험, 공사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등각 분야마다 보증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와 특검은 얼마나 원칙적인지 이제는 시공자들이 긴장할 정도이며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 등 이러한 개선된 건축 환경과 시스템은 전문성과 세분화된 합리적인 업체만 잘만 선정한다면 정말이지 큰 염려 없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합리적인 업체에 관한 것으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전문성과 세분화된 합리적인 업체를 찾아내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업체는 건축주에 따라서는 지인이나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그런 현장 등을 방문해서 관리 업체를 확인해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쉽게 인터넷으로도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업체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그 업체의 실적 등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실제 그런 건축을 한 건물이나 현장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는 사람보다는 직접 자신이 전문업체를 물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으므로 굳이 남에게 부탁해서 아는 사람이나 소개를 받아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 요즘 저도 인터넷 카페나 이런 유튜브 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건축주들을 만나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상가주택 등과 같은 민간건축의 설계나 건축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며 바로 요즘에는 다른 건축주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건물 등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시대 변화와 흐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주들의 업체 선정의 어려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능력과 신뢰성을 알 수가 있을까 세 번째로는 건축 플랫폼 업체와 상가주택 등의 특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개선된 건축 환경과 건축 시스템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과 세분화된 합리적인 업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갖가지 변수와 사정들이 있고 또 살아가는 방법 등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이지도 않고 별 문제없이 건축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들로 복잡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물론 각자의 사정이나 성격 등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평생 종사를 해온 전문가로서 그동안 지나치게 떠도는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나 인식과 같은 일은 거의 경험을 해보지 않을 정도인데 특히 이제는 정말 개선된 건축환경과 건축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